저보다는 낫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개의 질문을 해 볼게요. 공자가 시작하면 가장 적절하다고 우리 둘이 생각하는 시기 그냥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준비했으면 하는 것거 있으면 진짜 와야 되는데 못 오는 상황일 때 어, 네. 이게 진짜 패션 전공자들에게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컨셉별로 자세하게 다 나와있고 여기서도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포트폴리오까지 같이 해보면 애들이 진짜 힘들어요 음. 그럼 최근에 그냥 합격한 애들의 특징을 말해봐. 2학년 이제 초반부터 학원을 같이 다니는거지 아 그래요? 응, 응. 그래서 되는 경우도 응. 있어요 어, 학교 아. 다니면서 학원을 다녀서 응. 안녕하세요. 로지 드로잉의 로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데리고 왔어요. 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면서 대학교도 같이 편입을 하고 편입하고 나서 편입 선생님으로 몇년 동안 일을 했던 친구인데 제가 이번에 초대를 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부끄럽다. <웃음> 그래서 그동안 저한테 DM이나 쪽지로 많이 물어봐 주셨던 것들을 오늘 이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웃음>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웃음> 그동안 저한테 DM이나 댓글이나 메일 같은 걸로 문의를 주셨던 거를 정리를 해왔는데 그냥 같이 편입한 친구고 최근까지는 그래도 편입한 학생들을 만나 서 어, 네. 가르쳤으니까 저보다는 낫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개의 질문을 해볼게요 비전공자인데 최소한 학원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면 될지를 많이 여쭤보셨고 그다음에 학원을 지금 당장 가기가 좀 부담이 돼서 그냥 혼자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 공부든 아니면 은뭐 미술이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비전공자가 시작하면 가장 적절한 시기와 그다음에 전공자가 시작하면 가장 적절하다고 우리 둘이 생각하는 시기 비전공자는 그래도 아무래도 적어도 3월부터는 제대로 된 플랜이 시작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오고 뭐 어느 정도로 생각한다고? 나 음, 그래도 5월, 6월? 그래도 5월, 6월 정도에는 기초를 끝내고 음. 이제 좀 응용하는 단계로 어. 들어가는 시기니까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7월에 등록해서 비전공자가 진짜 음. 미술을 한 번도 안한 친구가 7월에 등록해서 이번에 세종대 합격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런 경우도 물론 있고 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와가지고 음. 된 경우도 있고 사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본, 본인의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마음 어... 가지면 최대한 빨리 온게사실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이게 정말 언제가 시기가 제일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상황에 따라 이제 자기가 편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좀 신중하게 알아보고 바로 시작할 수 있을 때 시작하는 게 최대한, 응, 빨리. 최대한 빨리. 막 7월에 합격했다 그래서 그럼 나도 7월부터 시작할래 이렇게 하면 절대, 절대. 어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7월부터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니까 7월부터 정말 간절하게, 어, 간절하게 음. 해서 그나마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본인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려 있으니까 만약에 본인 여건이 된다면 비전공자는 웬만하면 3월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전공자고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뭐 그래도 5월, 6월쯤이면 은 그래도 바짝 따라잡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학원에서는 음. 1년 플랜을 짠다 보통 학원에는 진짜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이 미리 짜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중간에 들어가서 맞추는 거는 어, 본인의 몫이니까 근데 진짜 최대한 압축해서 음. 해드려요 <웃음> 해드리기는 해요 그래서 음. 너무 걱정하지는 말되 최대한 음. 해지 와라 너무 걱정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두 번째 거 그래서 상황이 되면은 학원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용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본인의 그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지방에 있어서 지금 당장 학원을 못 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그냥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준비했으면 하는 거가 있으면 진짜 와야 되는데 못 오는 상황일 때 어,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 있는 학원을 가고 싶은데 지금 당장 서울을못 가고 내가 한 7월 달에 서울에 갈수 있어 근데 그 전까지 내가 편입을 하고 싶은데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혼자서라도 하면 좋은 것들 일단은 어디를 쓸지를 자기가 리스트를 짜서 계획을 일단 좀 세워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음. 영어 전형으로 하는 대학을 좀 쓰고 싶으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될 거고 그게 아니라 패션 일러스트로만 보는 학교를 하고 싶으면 그 기초를 혼자서라도 아니면 뭐 자료를 찾아서라도 좀 모작을 해본다거나 그런 노력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뭐 토익 전형이 좀들어간 학교를 쓰고 싶다고 하면 토익 공부를 할 거고 그래서 음. 일단은 본인이 어디를 쓰고 싶은지를 좀 찾아보고 전형이 학교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정해보는 게 좋을 것 음. 같아요 맞아요 제가 원래 몰랐는데 이번에 경희대인가? 경희한 군데 맞지? 토익 들어가는 데? 네 토익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경희대 그리고 성신여대가 어. 토익 100으로 의상 했어요 근데 그게 뭐 패션 디자인과는 아니고 그냥 의상 관련 까지만 음. 해도 아니 최근까지만 해도 토익이 들어가는 그런 전형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친구가 말해주기를 경희대학교랑 성신여대가 어, 성신여대는 의류산업학과. 어, 음. 의상 디자인과는 아니고 의류산업학과라고 거기가 이제 토익으로만 들어가는데래요 어, 토익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경희대도 원래 저때는 실기랑 영어 시험으로 봤었는데 토익과 면접이, 어, 토익과, 면접이. 어, 토익과 면접이 같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매년 전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전형을 확인을 해주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익도 준비하면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다는 거그 다음에 혹시 뭐 미리 준비하거나 아니면 보면 좋은 책 같은 거 일단 컬렉션은 기본으로 봐줘야겠죠? 어... 어, 컬렉션 같은 거는 그거 뭐 책이 아니더라도 보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은다 나와 있으니까 최근 컬렉션은 다 섭렵해야되고 제 입장에는 그거 있거든요? 그 빨간색 트렌드라고 써있는 아아그김정혜대 아, 어. 어. 교수님이 쓴 거? 어. 그 핑크색이 바뀌었어 아, 그래. <웃음> 그거 뱅크색으로 b a 어 g k o k Bangkok. b a n g 그러거든. 아, 패션 트렌드와 이미지인가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a n 아 패션 트렌드와 <웃음> 이미 o 나 b 맨날 핑크 o 핑크 a 이래가지고 맞아 패션 트렌드와 이미 g 동덕여대 교수님이 쓰신 거 맞지? 그러니까 나도 그걸 알고 있거든? 근데 이미정 교수님은 아니고 이미경 교수님 아 그런가 보다 응, 아 응, 이거야 응,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바뀌었어. 저희가 추천하는 책은 이 책이에요 기억하는구나 이거 어난 이거 엄청 많이 봤거든 어. 나도 이걸로 알토 또 수업해 그치 그치 음. 이거를 저희는 추천하는데 이게 진짜 패션 전공자들에게 정말 좋은 책이에요 컨셉별로 자세하게 다 나와 있고 사진 같은 경우도 다양한 패션 컨셉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여기서도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오 맞아요. 동동여대에서. 맞아. 동궁녀대에서. <웃음> 맞아, 맞아. 근데 실제 동덕녀대 교수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어, 이게 진짜 그런 시험에도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미리 학원을 갈수 없거나 집에서 피치 못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패션 트렌드와 이미지 그 다음에 보그 잡지 그 다음에 트렌드 관련 컬렉션 같은 것들 혼자 집에서 열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실기로도 뽑는 곳이 아직 있나요? 의상 디자인 건데 비실기로 뽑는 곳 가천대, 음. 한성대. 음, 그런 데가 이제 영어 백이죠. 좀더 쓰자면은 뭐 상명대 서울? 영어는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서 실기랑 같이 병행하기에는 어렵긴 하지만 본인이 음. 영어에 좀 그래도 자신 있고 하면은 음. 좀더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면 좋죠. 아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다른 걸로 넘어가서 요즘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건데 신학기잖아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편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 학교를 가기는 갔는데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편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2년제이신 분들은 그냥 2년만 졸업하고 바로 그때부터 준비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4년째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2년까 하지만 다니고 학점은행제로 이제 학점을 모아서 어, 그걸로 학사를 따서 하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에 음...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학사를 먼저 따고 편입을 준비한다고? 네 1년 동안? 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학사만 따고 편입을 도전 안하고? 일반 편입을? 근데 그거를 되게 헷갈려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학원을 다니면서 학점은행제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학교도 다니고 학근제도 어? 하고 그 다음에 미술학원까지 뭐냐면은 1학년이야 1학년인데 이제 2학년 때 졸업이 되잖아 어. 근데 아. 이제 2학년을 다니면서 학점을 딸수 있잖아 아, 아, 학교 어. 다니면서? 어, 어, 학교 어. 다니면서 학점을 딸수 있는데 근데 나는 학사로도 학교가 고 싶어 아. 어.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은제를 같이 하고 싶은 거야 아 부, 너무 무리 무리 아닌가 내가 패션 전역반을 하니까 거기에 음. 학교 끝나고 수업을 들러온 친구들이 많은데 학교 다니면서 일단 실기부터 하는 거 자체가 힘들어 음. 너무. 힘들어. 음. 거기에 포트폴리오 전형이 아무래도 좀몇개 있다 보니까 학교가 포트폴리오까지 음. 같이 해보면 애들이 진짜 힘들어요. 음. 거기에 영어까지 해본다? 절대 못하고 솔직히. 음. 그리고 중간에 포트폴리오 포기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음. 실기만 하겠다. 근데 여기다가 학원제까지 절대 못한다고 음. 장담 음. 저는 약간 장담까지. 아, 그러면은 학교를 다니는 와중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실기를 같이 병행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2년제 어. 2년제인데 어 이제 1학년 끝나고 2학년 됐잖아 2학년에서 이제 졸업하면 되잖아 네. 2학년 이제 초반부터 학원을 같이 다니는 거지. 어 우리 반 애들 그래. 아 그래요? 어, 어, 그래서 응. 되는 경우도 응, 있어요. 어, 학교 어. 다니면서 학원을 다녀서. 어 근데 좀 힘들 뿐이지. 힘들지 음. 힘들지 어, 힘든데. 되기도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힘들긴 하지만 되기는 된다. 음될수 <웃음> 있다. 있다. 그리고 재수 해볼 수도 있잖아 사실 한번더 해볼 아, 수도 있잖아. 그러네요. 학교 다니면서 하면 재수 했을 때 부담은 적겠네요. 나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까지 다니는 거는 정말 힘들 거라고. 어, 근데 진짜 힘들어. 어 왜냐면 학교도 다녀야 되는데 학원까지 다니고 그리 학원 다니면서 자식도 해야 되는데 그치, 진짜 힘들어하고 진짜 힘들어하지 <웃음> 근데 그러면 학점은 포기를 해야 되나요? <웃음> 근데 사실은 우리때보다 음. 성적 들어가는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 동덕도 실기백으로 바뀌었고 <웃음> 당국때도 실기 1차를 실기백으로 뽑고 아. 거의 이제 성적 들어가는게 거의 없다 보니까 음. 왜냐면 경기때도 성적이 안들어가고 들어가는게 건대충주랑 명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 물론 매년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제 동일 젊수 받았을 때 실기에서, 음. 거기, 그랬을 때 이제 성적을 이제 본다, 그런 음. 건 있긴 한데, 나는 그래도 실기에 집중하라고 하지. 성적보다는? 성적이 많이 들어가진 않으니까, 솔직히. 아, 아 물론 성적이 좋으면 너무 좋지만, 아.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래도 실기를 택하는 게 낫고, 실제로 음. 재작년에 우리 반에, 이점대가 세종대 붙은 경우 <웃음> 당국 대도붙고 음... 너무 만약에 성적이 낮다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다고 음... 또 이제 성적 날리겠다 이러지는 말로 어, 근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잖아 성적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디를 쓸지 생각해서 전략을 잘 짜야 돼 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얘기해주고 싶은 게 편입 준비하겠다 결심하면은 돈에 대해서 좀 뭐랄까 너무 야박해지면 안 돼. 어. <웃음> 쓰긴 써야 돼. 어. 입시해 보니까 그렇 알잖아. 그러니까 재료도 그렇고 음. 미대 편입이라는 게 진짜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학원을 열심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많이 돼 있긴 해야 돼요. 그때는 저희가 부모님들이 도와준 게 그렇게 고맙고 막 그런 건지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돈을 벌어본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맞아. 진짜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것 때문에 편입 준비를 어,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어... 그냥 써야 된다는 생각은 가져야 된다. 음... 약간 놔야 돼요 그런 생각. 음, 맞아요. 그리고 원서비도 되게 비싸잖아. 어 맞아요. 원서비도 이게 편입은 진짜 고등학교 입시처럼. 가나다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진짜 본인이 원하는 대학만큼 원서를 넣어야 돼요 네, 근데 그 넣는 것들이 다돈이야 네. 진짜 비싸요 10만 원 아니에요? 10만 원, 어, 8만 원대도 있고 10만 에. 원도 있고 12만 원도 있고 맞아요. 한 대학당. 그래서 원서비 비싸서 못 넣겠어요 이런 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웃음> 몇달 동안 준비를 한 거잖아요. 원서를 못 넣으면 우리가 그동안 쌓은 실력을 펼치지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안될줄 알고 안 넣었는데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편입을 하는 거는 아무튼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가고를 어, 그런 각오도 조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막 편입을 마치고 합격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 합격하신 분들이 이런 걸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1, 2학년은 패스를 하고 다른 학교나 아니면 혼자 공부를 하다가 이제 원하는 학교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학교를 들어갔을 때 적응을 잘 했는지 어땠는지 음... 너 어땠어? <웃음> 근데 저는 진짜 그래도 운이 좋았던 거가 제가 들어갈 때 아홉 명이 합격자였어요. <웃음> 진짜? 응. 음, 그냥 합격자가 아홉 명이어가지고 저희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되게 친밀. 금방 생겨가지고 그렇게 친해지고 또그 사람들이 이렇게 친해지고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금방 사람들이랑 적응을 할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의 친구들도 저희를 뭐 이방인처럼 생각하지 않고 되게 잘맞을를 <웃음> 어, 해줘가지고 말 걸어주고. 어, 말도 먼저 걸어주고 1,2학년 친구들도 막 선배님이라고 잘 불러줬거든요.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저는 되게 잘 적응을 하고 즐거웠던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어, 저도 그렇습니다. <웃음> 나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긴 한데 응. 진짜 의외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모르는 응. 거 있으면 다 알려주고 응. 응. 그랬던 거 같아요 그리고 또 교수님들도 어, 은근히 차별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저희는 오히려 더잘 음. 어, 해주셨던 거 같고 편입생이라고 학점을 싸게 주거나 어,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가 더 열심히 하니까 더 이뻐라 해주시고 음. 잘 해주셨었던 기억이 있어요 만약에 뭐 비전공자여도 괜찮을까요? 비전공자일 때? 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그림을 그리다가 패션 디자인 거로 간 건데 처음에는 조금 힘들긴 힘들었거든요 근데 1, 2학년 수업을 같이 듣다 보니까 음. 어, 똑같이 근데 그럼 배우는 기분이긴 했는데 전공자였죠? 저, 저는 의류학과였어가지고 거기서 음. 이미 옷 만드는 기초를 익혔기 때문에 그런 거 어렵지 않았는데 음. 그러면 옷 만드는 기초를 아예 모르고 갔던 거잖아 음. 근데 알 1학년 음. 수업을 음. 통해서 음. 음 그러면 괜찮겠다. 음. 1학년 수업을 어떻게 들으니까 들어야만 하니까 편입을 들어가면은 공공을 한 대여섯 개를 막 듣잖아요. 음. 그게 조금 힘들었던 거지 같이 1학년 필수 수업, 뭐 3학년 필수 수업 같이 듣다 보니까 더 빠르게 전, 성장할 수 있는 어. 약간 그런 게 있고. 그 우리 음. 그때 기억나 3학년 때 그거 축제한 거, 어. 축제 패션쇼 한거 어. 갑자기 가자마자 두벌만들려고 어. 해가지고 어. 진짜. 깜짝 놀랬던 <웃음> 어 맞아 맞아 <웃음>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붓으로 그림밖에 못 그리는데 <웃음> 갑자기 옷 만들으라고 해가지고 두벌 만들으라고 해가지고 축제 날 패션쇼 한다고 뭐 야매 짓을 다 해가지고 <웃음> 아, <야매의 웃음> 밤새고 막 갑자기 음. 가자마자 밤새고 근데 그게 음. 결국엔 다 성장할 수 있는 어. 그런 마지막으로 마, 벌써 마지막으로 어, 아쉽다. <웃음> 완전히 아쉽다, <얘. 웃음>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으로 일도 해봤으니까 오늘까지도 이렇게 되게 합격자 이렇게 막 문자도 받고 막그 학생들한테 문자 엄청 막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을 봤을 때 편입을 성공하는 친구들의 그런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너는 뭐라고 생각해? 역질문을 많이 나어 저는 간절하다고. 어, 정말 간절함이 있다고 어 진짜 간절한 것 같은데? 어. <웃음> 어.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 그럼 최근에 그냥 합격한 애들의 특징을 말해봐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 음. 안 늦고 수업시간 안 늦고 음. 숙제 하라는 거다 해오고 음. 그리고 이제 일을 내줘 숙제를 음. 일 정도 내주면 열을 해오거나 음. 아니면 그 이상의 뭐 질문을 만들어 서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이렇게 어때요? 떻게어 뭐 해오는 애들 음. 그런 애들 음. 반대로 진짜 자기 멋대로 하고 말도 안 듣고 막 늦기도 하고 자율학습도 잘안 했는데 된 친구도 있나요? 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렇죠? 어. 지금 떠올리려고 해도 잘안 떠올라요. 그게 아니면 진짜 완전 화려한 어. 금손이어서 진짜 뭘 시켜도 잘하는 사람 근데, 근데 그런 건 있다 편입은 진짜 그림 잘 그린다고 붙는 건 너무 딴 얘기인가?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건 그래 진짜 주제에 맞아야 되고 시간 안에 음.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무조건 시키는 걸 따라한다기보다는 나랑 커뮤니케이션을 좀잘 해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 뭐 어쨌든 본인이 잘 노력해야 되는 것 같고 정리해서 말하면 편입을 준비하기 전에 첫 번째로는 가고 싶은 학교 리스트 만드는 거 그다음에 학원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해요? 음.. 선생님 <웃음> 왜? <웃음> 근데 선생님을 볼때 어떻게 찾아야 되죠? 관상을 봐야 아니 <웃음> 그런게 아니라 합격 경험이 음. 있는 사람 합격 그렇죠? 편입에 대해서 지식 있고 그런 사람이 중요하죠 그냥 패션 일러스트만 가르친다고 거기서 배워야겠다 해야겠다가 아니라 음. 진짜 그런 편입에 대한 자료가 있고 음. 합격생의 그림이 있고 음. 자기한테 적절한 코멘트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음.. 맞아요 맞아요 저한테 학원 선택하는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시던데 그럴 때마다 저는 늘 학원보다는 그 학원 안에 있는 선생님의 그 합격생 리스트를 보라고 하거든요 그걸 보고서 좀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합격시키신 건지 그런 걸 보고 참고를 하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들어갔으면은 비전공자는 3월 정도부터는 들어가서 하시는 게좀 안정적이고 그림을 좀 그리셨던 분들은 늦어도 6월 정도 저는 시작하시는 게 좋은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스케줄에 따라 다른 거고 최대한 일찍 어 최대한 일찍 근데 그렇다고 막막 막 7월 9월 막 이때 됐는데 너무 늦어서 포기할까? 이렇게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학원에 가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한다고 네, 말씀을 아, 네. 어, 어, 하시더라고요 아, 네. 저는 9월 정도면 되게 늦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붙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된 경우도 있으니까 음, 음. 그 그게 막 흔하진 않은데, 아, 진짜? 어. 어, 흔하진 않아요. 그분이 정말 열심히 했대요. 정말, 정말, 정말. 어, 정말. 한 새벽까지 카톡하면서. 그렇대요. 저는, 어쨌든 근데 나한테 선생님한테 음. 진짜 질문을 엄청 많이 음. 이제 하면서까지 그치. 열정을 보이면 되는 사람도 되더라고요. 음. 그 질문을 열심히 했다는 거는 본인 연구를 진짜 그치, 엄청 그치. 많이 했다는 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은그 선생님을 끝까지 믿고 잘 따라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왜냐면 이거는 중간에 선생님을 바꾸면 어, 그렇지 좀 힘들지. 어 밖에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에 어. 기본 생활습관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어, 그렇지 자기 다. 시간 관리를 딱잘 하는 사람 해야 되고 음. 수업에 잘 충실하며 선생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상담할 때 본인이 힘든 거를 그냥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9월, 10월 되면은 항상 이제 좀 지치는 단계가 음...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어? 음... 맞아 맞아 맞아. 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너무 일찍 시작해도 좀 중간에 지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1, 2개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의 한 해를 여기에 음... 음... 음... 쏟아 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그 페이스도 잘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아 맞지 맞아. 어. 진짜 아프면은 <웃음> 진짜 힘들어요. 예 네, 응. 아프면 진짜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열정에 넘쳐서 막 새벽부터 다음날 막 새벽까지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건강 관리하면서 적당한 스케줄 내에서 열심히 하시는 걸 이거 얘기해도 되나? 지난번에 우리 반에 아파서 많이 아파서 빠진 거야. 근데 세웅이들이 한 번에 너무 아팠지. 아파서 빠졌어. 갑자기 이제 좀 건강이 안좋아졌어다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편입을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영상은 저희가 답이 아니고 저희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본인이 원하는 학원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기를 바라고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진짜 열심히 하셔야지 어 마지막에 정말 웃으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니까 <웃음> <웃음> 꼭 이제 신중하게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든 어, 얻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아주 모시기 어려운 <웃음> <웃음> 분을 정말 힘들게 모셔왔는데 제가 그동안 혼자 답변을 해드리기에는 너무 벅찬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진짜 현역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 오셔서 어, 그런 분이 다행히 저의 친구여 가지고 이렇게 음, 같이 는지 모르겠는데 <웃음> 찍을 수 있었네요. 그래서 아무튼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웃음> 좋아요와 알게하는거야 아, <이렇게> <웃음> 구독 아. <웃음>